뚜루람뚜루. Yeah. Girl, it's been so long. 우리 처음 만난 그날부터. 참 오래 걸린 것 같아. 이렇게 우리 하나 된 날까지. So what I've got to give. i t s more precious than you'll ever see. Yeah. 절대 흔들리지 않는. Hmm. TV, TV, TV, TV, t 기 TV, TV, TV, TV, TV, TV, k n o w TV, TV, TV, e y o v TV, t What you do to me Can't stop falling in love Yeah Yeah, yeah 가끔 다투고 또 화도 내지만 Oh girl woo, woo, woo, Yeah So what I've got to give i s more precious Than you'll ever see Yeah I promise Yes, I'm a man for your love, what I'm about to g i v e you is real g r l Won't you put it down on me? y e 돼줄게 힘이 들땐내 어깨 주께.